바로 뒤쪽이 고려산의 정상 해반 436.3m의 높이입니다. 근데 민간인의 출입이 아,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헬기장이 있어요. 저 아래는 진달래굴낚지고 바로 앞에 여기에 고려산의 정상 표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에 있는 고려산 동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포통진을 지나서 이제 강화 들어가는 대교 막 앞에 있습니다. 차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많이 막힙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3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도착하면 3시 반 정도 되면은 아마 또 하산할 때는 야간에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고리산의 백년사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문수산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성동리 문수산성 문수산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강화로 직진합니다 강화대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김포에서 강화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이 다리만 지나면 은 바로 강화도입니다 드디어 강화 어에 도착을 하였고요 오른쪽으로 강화권이라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년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 산에 거의 정상까지 도로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도로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아마 백년사 같습니다. 백년사 고려산 백년사입니다. 차박 비가 캠핑카 금지고요. 백년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서시는게 왔다메다 왔다. 나는 인천 강화고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고려산을 찾았습니다. 높이가 436m이고 진달래꽃 군락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고려산의 이름은 오련산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등반을 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려산 정상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년사에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이쪽 바로 앞에 대크길이 나오네요 오른쪽으로는 사찰입니다 백년사 아,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벌거숭이가 산이 됐어요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나 낙입이 전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쪽쭉 올라오다가 이 마지막에 데크 길이 하나 나오고요 저능선길 저쪽으로는 햇살이 보입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길을 거의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햇살이 비칩니다. 아 해가 지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 또차 길이 있습니다. 고려산 정상은 왼쪽이고 이쪽으로 가나 봐요. 아 고려산 정상은 또 오른쪽이네요. 그런데 여기 좋은 차 길이 있어요. 고려산 정상 방향이 또이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선을 넘으니까큰 도로가 나왔고, 거기서 조금 더 오르니까 오련지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여기 뭐 고려산 오정이라고 나와요. 고려산 오련지라고 되어 있네요. 오련지. 고려산 오련지라는 연못이에요. 이게 뭐 옛날 고구려 장수왕 시절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가지는 못하긴 한데 글쎄 물고기가 있는지 잘안 보이네요. 고려산 오련지에 그려진 이 연못 속에 그림입니다 나뭇가지가 지금 보입니다 계속해 정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능선을 하나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고려산 해발 436m 이고요 여기 김서울의 진달래꽃 12가 있습니다 여기 포터존이고 강화 우리나라 역사의 축수판이라면 고려산그런 강화의 정수라고 할 만하다.고려산은 150여기에 달른 선사시대 고인돌과 100년사 청년사 적석사든 16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사찰이 이쪽에 즐비하다.아 이쪽에 전망대네요. 멋있는 능선이 있고 아 여기 능선 길에서 올라오니까 멋집니다 정말. 올라올 때는 그냥 아스팔트 길을 올라온 것 같은데 저, 저쪽이 바로 저기가 고려산 진달래 아, 강하고 저쪽은 바다고 아마 저쪽은 개성인 것같아좀더 오르니까 이렇게 데크로 만든 전망대가 나옵니다 저 앞에 고려산에 진달래 군락지가 보입니다. 서산에 백년사에서 이렇게 이 아스팔트길을 따라서 쭉 올라왔으면 쭉 올라오니까 능선길 아, 두 번째 나오니까 이렇게 진달래 꽃이 만년했던 시절의 고려산의 모습을 담아놨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청년사 나오고 오른쪽을 이렇게 다시 돌아서 올라가면은 고려산의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쪽에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강 저쪽은 교동 저쪽은 저 강이 여기 보이죠? 여기 저쪽은 북한 개성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네 번째 데크가 나왔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내려가면 진달래 굴락시네요아 왼쪽은 정상길인데 저 앞쪽으로 쭉 보시면 데크길이 쭉 보이죠 이쪽이 전체적으로 진달래군락지라는 겁니다 아 진달래군락지를 지나서 다시 정상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도로가 아스팔트 길이에요 저기 차량이 한두대 보이는데 글쎄 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가고래선 정상인데 군부대 시설인것 같아요 고려산 되어있는거 보면은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고 바로 뒤쪽이 고려산의 정상 해발 436.3m의 높이입니다 근데 민간인의 출입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아 문이 굳게 잠겨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헬기장이 있습니다. 저 아래는 진달래 굴락지 바로 앞에 여기에 고려산의 정상 표시목이 있습니다. 이제 진달래 굴락지가 있는 데크길로 쭉 해서 내려갔다가 아, 돌아오는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데크길로 내려가서 저 앞에 이렇게 쭉 길이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쭉 보시면은 아, 완전히 진달래 밭입니다. 진달래 군락지고 어, 앞으로 이렇게 채서 데커끼리 저쪽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아마 이 군락지에 최고 정점에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데크길은 아, 평범하게 되어 있고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 앞에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가는 길은 아주 평범하고요 소나무와 보시면 이렇게 진달래가 같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아, 영하이 날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듯 해요 진달래군락지에 키크가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다 왔네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배낭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자리 아저 밑에도 있네요 저 저쪽에 위치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쪽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쪽이 교동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군부대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오늘 여기 고려산 되 있습니다. 해발 376.5m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는 곳이고, 아, 정상은 저쪽이었습니다. 저기에 건물이 있는 쪽에.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 정상을 밟고 다시 군락지의 최고봉 쪽으로 내려와서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해가 막 지려고 하는 시점에 고려산의 주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진달래의 꽃은 딱 하나만 볼수 있지만 5-6월에는 이곳에 꽃동산으로 바뀝니다 해가 지기 막 직전에 잔잔을 마십니다 지금 하산하는 중인데요 서산에 해가 저쪽에 진달래 능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고인돌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바로 백년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백년사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백년사를 지고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광화군 내가행 고천리에 있는 해발 436m의 고려산을 찾았습니다. 영계 소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곳에 산의 이름이 오련산 이었는데 고려가 강화로 수도를 옮기면서 고려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진달래꽃의 군락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은 겨울에 접어들어 진달래꽃은 볼수 없지만 아름다운 서예의 낙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